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셋 All In Us! 안녕하세요 인지입니다 안녕 낮잠 하세요 오늘은 저희랑 같이 밥 먹어요 네 <웃음> 맛있는 점심 맛있는 점심 오늘은 집밥을 와 근데 뭐 이렇게 낮에 보니까 되게 기분이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웃음> 여러분 점심 잘 드시고 계신지 저희가 보러 왔어요 지금 빨리 다들 점심을 드셔야 돼요. 드셔야 돼요. 네. 왜냐면은 포인트 음, 같이 먹기거든요. 맞아요. 밥하고 그래서 네, 저희처럼 이렇게 딱 저희처럼 이렇게 어려워. 보시면서 이렇게 맛있게 식사하세요. 너무 먹는 것 같은 네. 것 같아요. 그리고 거. 질문도 계속 답변해드리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오늘 잘먹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돼지 불백하고 김치전, 어묵, 어묵, 어묵, 어묵. 그다음에 어묵. 소고기 무국. 리아가 느끼한 게 안서 진짜 좋아해요. 얼큰 소기. 아, 나 이거 입개장이 좋았어. 색깔이 뻐 오. 야, 우리다. 근데 진짜 근데... 혼밥 하시는 분들 이렇게 같이 먹으면 좋겠다. 저희 집밥 진짜 맛있는 거를 알아주시면 어, 제 가루 맛 당기네요, 벌써. 진짜 집밥. 집밥 너무 맛있어. 가루 마어나왜린다 나 되게 시원보다 초치 않네. 그 점심 추천, 점심 추천. 점심 추천. <웃음> 돼지. 소고기, 묵 v 이요 어, 삼계탕 h s a n g e t o w 삼계탕 Sangetown. Sangetown. s a n g e 오늘 여름이어서 이제 오늘 시 n 가딱 나왔어요. 시 w n s a n g e t o w 게 s a 보 g e 여 저희가 오늘 다들 약간 내추럴하죠 팬분들은 <웃음> 우리 내추럴 모습도 좋아하지 저희가 그래도 계속 저번주에 스케줄이랑 이제 음악방송? 이런 거 하다가 오늘은 그래도 조금 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다같이 점심을 맛시고 먹으러 오니까 오늘 주말 아니죠? 되게 뭔가 주말 느낌 응. 나죠 응. 지금 여러분 여기는 JYP 집밥이에요. 김치전 진짜,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그래? 매워. 먹어봐야 네. 아, 진짜 맛네 아, 저희가 이렇게 음? 가, 다 같이 일어나 가지고 모여서 밥을 먹는 것도 진짜 오랜만이거요 이렇게, 이렇게 밥 먹는 자리. 싸고 사볼까 그래도 활동하면서 우리 다 같이 밥은 자주 먹지 않아요. 이렇게 딱 제대로는. 근데 뭔가 이렇게 식당에서 뭔가 식당에서 이렇게 맞아. 딱. 먹는 게저 기억나는 게그 후에도 이제 몇명몇 몇 명씩 오긴 했는데 다섯 명 다섯 명다 왔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래도 뭔가 기억나는 게 처음 우리가 이사 왔을 때 아, 식당 우리 염청 기다리면서 아, 식당 가서 밥 먹자 하고서는 그때 저도 학교 다닐 때였는데 일찍 와서 점심 시간 맞춰서 점심 먹고 왔어. 난못 아, 왔었어 그때 늦어서 용이 너무 멀었어. 나 아, 멀리. 맞아 그래가지고 학교 가느라 면밥 시간 놓쳐가지고 못먹어가지고 아밥에김치전 먹어봤어? 아직 안 먹어봤어 너 진짜 얼큰해 소유 소유 진짜 맛있어 시원해 불맥장 그래? 좀, 좀 많이 가져나 <웃음> 진짜 많이 가져어 그래서 올렸나봐. 근데 이런 분들이 뭐... 예지수는 왜 쌍이 없어요? 아 진짜 좋아 보시네요. 쌍을에 듣기 괜히 알려줘야 진그래야 샐러드 있어 야너 샐러드도 없네. <웃음> 여러분, 제가 좀 빼요. 제가 채소를 싫어하는 건 아니고, 저는 조금 육식 위주로. 좋아. 저도 괜 너무 좋아해요. 저도 깻잎 너무 좋아해요. 괜히 유진 언니 저 진짜 아해요 뭐?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근데 에희 애숫 나 너무 향이 엄청나게 좋합니다 근데 네. 저는 깻잎 안 좋아하잖아요 음. 저는 애들이 이제 깻잎 향과 이럴 때저 고기의 육즙을 느끼기 위해 싸먹지 않아 근데, 근데 나는 깻잎은 진짜 깻잎 제가 유, 유일하게 나인 사람 깻잎을 진짜 근데. 못 먹는 거 같아요 깻잎을 진짜 못 먹기만 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게 또잘못 먹는 사람은 못 먹더라 그냥 저는 깻잎 그 반찬 있잖아요 절여 저려, 약간 절여진 거 음. 그것도 이제 엄마가 마찰주실 때 올라오면은 좀그 향도 조금 힘들었어 깻잎향이 그래서 국에도 깻잎향이 들어가면 딱 느껴져 음. 예민한고난 깻잎향이 나도 거의 상추 <웃음> 위주로 많이 먹게 실험만 한다고 근거향 진짜 좋아 <웃음> 가훈는 예전인가 이렇게 말 하고 있으면 내가 보고 있을게. <웃음> 언니가 이기네요. <웃음> <얘기했죠? 웃음> 네, 응. 꼬 꿔바로우 먹어봤나? <웃음> 꽃가스 나오는 데는 꽃가스 먹어야 돼. 내가 왜 꿔바로우 얘기를 했는지 알아? 내가 꿔바로우가 한 번도 안먹었봤는데 계속 먹고 싶어서 계속 머릿속에 꿔바로우 먹어. 꿔바로우 먹었어때 꿔바로우 먹었는데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꿔바로우 먹었어. 짭짤탕좀 먹어봤어. 오늘 점심 짜장면도 괜찮은 것 같아. <웃음> 우와. 짬뽕. 짬뽕한데? <짬뽕하다>. 짜세 <웃음> 점심부터? 저 저는 아니, 저녁이더 무거울 수도 있어 그래요? 응 점심에 간는저먹저저녁 응. 저는 저는 저저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점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든는 저는 저는 저 저는 피디님 PD님 좋아하시겠다 피디님이 저희고 항상 집밥 먹으라고 하시거든요 밥잘 먹거든요 집밥 뭔가 하트 누르네요 나오잖아요 네 제가 이쪽에 있으니까 아, 누르면 제 얼굴로 다해서 못 먹겠대요 눌렐렐라 눌렐라 저희랑 김치가 맛있어요 뭐 맞아 김치 맛있어 오늘은 이거 <웃음> 그래? 무, 이거는 총각이 아니고 무죠 응, 그냥 뭐. 음. 무 저는.. 콜라 김치 좋아 감자 응. 크림이랑 김치랑 밥이랑 같이 먹었어 요걸래 최룡이가 아, 김치전 먹고싶다고 먹고 했었어 응. 감자전!! 응. 감자전이랑 김치전 먹고싶었어 처 먹고싶었어 나 고기 너무 많이 가져온 것같다 먹을 수 있어? <웃음> 유나는 항상 본인을.. 다먹 Oh, okay. God. 근데 좋아 죽을 거까진 아니고 가끔씩 땡길 때가 있어 저는 민초 응. 우유를 아이스크림보다 아 우유 맞아 민트, 우유, 우유 맞아 우유 나도 진짜 좋아해 뭔지 알지? 오히려 우유보다 민트가 조금은 따로 먹는 걸.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음, 맛있었는데 되게. 먹을 수 없는 음식? 어? 팬분들도 항상 건강하게 밥잘 먹고 다니고 뭐 건강하고 많이 먹을 말해주잖아. 응. 내가 걱정해주시잖나 진짜 걱정 안하는 응. 진짜 걱정 안하 응. 응. 이걸 보세요, 응. 여러분. 내가 걱정하시지 말라고 저희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아까 댓글에서 못 먹는 음식이나. 저는 빼니 진짜... 나도 빼니 아니 못 먹는 음식이라기보다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 데나못 먹는 음식은 없어. 저안 먹는 음식이요 우동이랑 냉면 뭐 냉면이랑 냉면 진짜 좋아하는데. 냉면 나도뭐안 좋아하는데. 어렸을 땐 진짜 까탈스러웠는데. 저는 맨날 엄마 어머니들이 어렸을 타비타은거 챙겨주시잖아요 근데 저 음. 그 우유 유 아연 연 맛? 저 맛에 맛가안좋안하아하요아요 아연 맛? 음. 나그 맛에 안 좋아하거든요. 아연 맛? 음, 우유 되게 까다롭죠 b 제가 우유 a l i 까다롭 e 말 i t of 에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어 i t of a 어 i 어 t l e b 있 t of a little bit of a l i 나 t l e 근데 너무 싫어서 공복에 너무 갖다 주시면은 막 원래 방송에서 이불이나 침대에서 숨겨놨던 거예요. 근데 까먹었다가 나중에 대청소다가 한번 다사그르 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웃음> 저는 우유를 원래 진짜 안 먹고 싫어하는 약간 나도. 되게 흰 우유를 잘못 잘 먹었었는데 우유 느끼해서 잘 먹었어요. 근데, 근데 숙소 생활가면서 네, 진짜 저희 다 같이 우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집에한두 팩씩 사도 샀다가 일주일 만에 다거둘나서 지금은 세 팩씩 사오고 그래요 장볼 때마다 뽀뽑하려 맨날 늘어가고 있어 진짜 그리고 저는 버섯 들깨탕안 아, 먹어요 나도 아, 들깨탕, 들깨탕 맛있는데 너무 디테일해 약간 조금 굽인데 모험과 입에서 이렇게 걸리적거리가 콩국수는 좋아해? 콩국수는 음. 좋아하는데 나는 음. 그런 끄름끄릇한 식감을 음. 안 좋아해 국물은 약간 가리는, 가리는 게없 저는 가리는 게 거의 없어요 모이다 잘 먹는데 딱 하나 못 먹는 게 콩물 진짜 못 먹는 어 거예요. 두유도 안 먹는 거예요. 두유 이런 거는 다른 건다 먹고 맛있거든요. 근데 콩물 제가 못 먹는 거 같아요. 콩 음. 응. 유진이랑 음. 음. 저는 노란색, 주황색 젤이안 음. 뭐 먹어요. 응? 먹으면 뭘 믿냐? 레몬이나 오렌지 막 젤리? e Jerry? l e m 리 있잖아요. 저희 e 노란색, o n o 다 빼고 먹어요. e m 거 이거 먹어도 되 e 먹 e m o n 면 r a n g e Lemon orange. 노란색, 빨간색 r a n 빨간색 e m o n o r a n 색 e Lemon orange. l e 아 o n orange. Lemon o r a n 자 e 나 e m o n 요 근데 네. 요즘은 창가 쪽에 못 앉아서 조금 자요 저랑 리아랑 항상 첫 세트 중간 자리에 그 이후로 중간 자리 이렇게 안타가지고 그래서 참그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요 근래 못 찍었어요 요 근래 개인기 천천히... 음. 음. 근데 탈거예요탈거예요 아니 자꾸 쥬리 쥬리 더 프리티스트 브랜밤 자꾸 이러시는게 <웃음> 잘못 <모르겠네. 웃음> 그만해 나 주지 안해 음. 잘 됐다 오늘 나 영어 이름 새로 줘어줘 유진이 다 먹었어요 우리 음. 먹는 거 누가 빠른지 나보이했다사다 먹었어 정말 나는... 깨끗하게 배웠어 와, 그냥 말을 많이 안 해서 나는 그냥 말했어. 맞죠? 아 댓글로 자 권리진 오디오가 비어요. 이진 뮤지나 월컴에 들어. 자 이제부터 말을 하겠습니다. 전다 먹었습니다. 감자 조림 먹어 줄 거예요. 맛있어. 이번 뮤비 촬영하면서 아, 외국에서, 외국에서 음. 제일 멋있었던 게 뭐예요? 유방유비에서 나유방뮤비 아, 촬영하면서 외국에서 제일 멋있어 음, 저는 음. 체력이 춤춘 거예요 진짜, 진짜 멋있었어요 아니 그냥 진짜 거기 흔한 분위기가 거의 그냥 완전 아, 공연 보러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전거 하시는 분도 막 여기 하시는 데댄서 분들도 진짜 멋있어. 체네가 되게 부끄러워했었나? 어떻게 했지 이런데 했는데 나가면서 제일 잘해. 진짜 진짜 면접. 진짜 <웃음> 진짜 야, 체크. 쟤는 진짜예요. <웃음> 거기 계시는 외국 이제 그 자전거 여기 하시는 분이 쟤네 춤출 때 자가 나와 계셨는데 저 어. 옆에서 같이 모니터 보시더니 감탄하셨어요. 외국인 분이 진짜 와, 와. 제 눈빛은 음. 정말 춤출 때나온는 눈빛이 장난 아니다. 그, 자전거 여기 하시는 분? 김치전 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 맛있어. 정말 정말 정말 정데 진짜 맛있어. 말 정말 거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는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짬뽕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하나, 둘, 셋. 짜장. 우와, 정말 짬뽕 없어? 지선이 짬뽕 한정 짜장류 말려도 잘못 나어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아니, 아니, 이러면은 아, 시켰을 때 짜장류는 못 먹잖아 근데 짜장이 고춧가루 뿌려 나도 근데, 음, 음, 근데 나 몰랐는데 진짜 짜있어 음, 국물 넣어먹어야 돼 그래? 응 아니 우리 탕수육 근데... 소스를 간장에 나도. 고춧가루 뿌려서 말고 있어맛 우리 이러면은 못 응. 나눠먹어 괜찮아 진짜? 아, 짬뽕 국물 주세요 한 짬뽕 국물 아니야 국물 그래? 그러면 언니 짜장면을, 면식, 짬뽕 국물에다가 장 먹어. 그러면 짬뽕을 시켜 먹겠네. 왜 조금만 먹을 수 있을까? 장게 저는 없는데. 뭔가 건강한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시키면은 이다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조금씩 맛보고 네, 싶고, 맛만 그냥.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우유 같은 것도 이렇게 사면은 나 이거 다 마시고 싶지 진짜 조금만 먹고 싶은데 2만한사이즈않안받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다시 <웃음> 그래서 거 매워, 나 매워 나뭐 뭔가 청량음료처럼 먹는 거 같은. 아나 제가 진짜 안 좋은 식습관이 하나 네. 있어요. 제가 밥 먹을 때 물이 없이는 밥을 안 먹어요. 근데 그게 네. 몸에, 건 응. 몸에 안 좋고, 몸을 안 좋게. 아는데 물이 없으면 밥이 안 먹어요. 저도. 네네 네네. 저 늘면서 이거 핸드폰 고정 때문에 안 마시고 있었는데 마셔야겠어. 그렇죠. 세령아 나도. 맞죠? 그렇죠. <목소리> 제가 어렸을 때 하도 밥을 물로 목 삼키고 그랬어. 요 <목소리> 이게 감자는 짠데 물이랑 같이 들어가면은 그 소화시키는 효소가 분해가 되니까 아니 그냥 떠내려가니까 소화를 잘못 시킨다고 하더라고. <목소리> 그렇다면 감식초 드세요. 감식 조금 보내서. <웃음> 누가 제일 많이 먹나요? 저희. 다 많이 먹긴 한데 그 스타일이 진짜 어, 다른 것같아다잘 잘 먹어요 저는 잘 먹어요. 양으로 치잖아요 양은 우리는 유진이 아니면 너 같다 했는데 오늘은 너가 이긴 거같다 <목소리> 아니. 네. <웃음> 어? 오늘은 너가 이긴 거 같아요. 너 제일 많이 먹니? 난 많이 안 먹어. <웃음> 그몇 그릇 먹어봤어요? 나한 그릇 이상 먹어본 적 없어. 나저 연습생 때 내가 간식 식이 있었는데, 난 반찬 파였지. 이거 집에서 진짜 난은 약간 반찬. 간식당이 <목소리> 있었는데 식당. 제일 많이 먹은 게세 그릇 먹었어. 공깃밥 세 그릇. 유진질랜드 거야. 나세 그릇 먹었어. 그 나, 그릇 나, 나 유나랑 같이 있었어. <웃음> 둘이 경쟁했었어? 아니. <웃음> 그냥 맛있어. 근데 뭘 먹으면서 그때는 진짜 한 숟갈을 숟갈. 숟갈. 어떻게 보면 한숟가 진짜 바르르이거한 아, 숟갈. 숟갈을 먹고 이거를 한몇번 먹다 보니까 세 그릇 접도됐었어나 <웃음> 유나랑 다닐 때도 유나 진짜 맛있이 먹었어. <웃음> <웃음> 나는 항상 힘들었어 그래서. <웃음> 엄마다 제가 퇴근하면서 자꾸 뭘 먹는거야 그래서 이나가 또 과자분석 재밌어 안생겼지? 하면 언니는 정말 크게 될거야 <웃음> 매운 게 늘었던 거예요? 그래도 안 불어 는줄 알았어. 연때이잘나 진짜 잘 먹었는데 약간 붓신 있었는데 먹으면 느는 한몇 년을 안 먹었던 매운 거를 <웃음> 너무 매운 거야. 너무 못지그 저희 그때 인기가요 했었을 때 떡볶이 주셨을 때 그때 저희가 먹었는데 그때 엄청 매워하더라 속쓰리다고. 그래서 나 하나 먹었는데 속쓰리서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전 매운 걸못 먹어서 안못 먹어서 안 먹는데 그걸 먹었을 때 저는 나쁘지 않아 이런데 처음에 그거 먹고 되게 매워서 그러고요. 엄마는 매운 거그 먹으면 <웃음> 스트레스를 풀어요. 맞아. 맞아. 그래. 약간 속이 쓰린 걸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저는 불닭 못 먹어요, 저. 아저잘 먹어요. 저잘 먹어요. 저못 먹어요. 저그 핑크색 불닭도 못 먹어요. 음, 진짜? 핑크색은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안. 전 일반 불닭 못 먹는데 핑크색은 나도 먹어. 아, 핑크색. 크림 파이요 빙수 파이요는 무슨 말이야? 음. 크림? 아이스크림 아아 니면 어? 아. 아, 안되는데? 나 완전 둘다 시원한 거, 좋아. 거 좋아하잖아 세령이 진짜 아, 아이스크림 좋아해 나는 나 아이스크림 좋아 알수. 아이스크림 좋아해 아이스크림 좋아해 둘 다.. 아, 난 모르겠어 나도, 나도 빙수인데 빙수를 쉽게 먹을만한 방법이 없으니까 아이스크림을 많이 1용이야1용이야 1년 그래서 나는 음. 혼자 아, 아 닭발 아도 먹어요. 닭발 김에 먹고 싶다. 응? 응. 그너 그렇게 안 먹었어? 어. 어. 주 할머니. 아니 아니. 어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러고 싶지 않대요. 할머니 맛있는데. 맛있게 먹어요. 미지 포레버. 주 <웃음> 할머니. <웃음> 주 할머니. 주니 할머니? 언니, 맛있게 먹어요. 예지 언니가 심하게 이쁜 이유가 뭐예요? 자요? 심하게 예쁜 이유. 엄마랑 우하요엄요엄마요 <웃음> <웃음> <오, 웃음> <그래요>. 봐봐 봐봐 요 엄마랑 아그요엄아랑 지하요? 엄마랑 지하요? 엄마랑 지하요? 엄마랑 지하요? 엄마요엄 너 혼자 지금 집과 숙소같아 지금 우리 예, 숙소에 있을 때 맨날 이러고 폰 앞에 두고 드라마나 보면서 맨날 이러고 근데 지금 혼자 이거 시청하면서 <웃음> 나랑 생각했어 너네 지금 TV 나오고 있고 내가 너를 시청 중이야 아 그거 물어보시데 <웃음> 엄청 기본 질문인데 모르시는 분이 많다고 좋아하는 색이 뭐요 네. 음아 새색 근데 나는 어. 좀 달라 옷살 때랑 좋아하는 색은 뭐, 좀 달라 옷살때 나도 옷색은 살 검은색 흰색 <웃음> 검색 흰색 응, 나 나머지 액세서리나 파우치나 케이스 등 모든 다 핑크색 약간 핀통 같은 핀통 핑크색 다 핑크색 <웃음> 이불도 핑크색 <웃음> 아, 난 이불은 다 회색으로 회색 네 이불 뉴진이랑 저 방은 파란색 이은 벽이 파란색이라 그런지 하늘색 약간... 그리고 우리가 가구, 저희가 가구를 샀는데 그때는 를했생어을 해서 샀어요. e Dave, Dave, d a v 네 Dave, Dave, Dave, Dave, Dave, Dave, Dave, Dave, Dave, d 요 v e Dave, Dave, d a 예지의 기억나세요? 라 e Dave, Dave, d a v 아까 a v 좋아 a v 까만이. 좋아. 까만이. 여러분 와. 거의 검정색밖에 없어 가래떡 썰어서 김에 싸는 거. 가래떡 꿀맞 진짜 그거 하면 가래떡 진 이만한 거 다섯 줄이나먹어수 네, 있어. 한번 봤어. 가래떡 꿀에 찍어 맛있어. 먹 맛있어. 맛있어요. 아 꿀에 찍어 먹는 것도 맛있어요. 응. 그고추장처럼만나가어래떡드는장방학면 맛있어. 그, 아, 어. 어. 가래떡 이렇게 쑤는 <웃음> <웃음> <바람다? 아니, 웃음> 나랑 같이 갈 사람 바로 나온면또 방앗도 안 해? 미치 이제 방앗도 학안해나방학도날 갈래 그거 그 항상 나아기 때는 그 이제 떡채 떡. 어. 가래떡은 튀겨먹어야지 맞아요 아튀김먹어야지아 튀겨 튀겨 아, 진짜 오늘 밥 너무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진짜 탁탁해 나 배불러 배불러야 돼 그게 정상이야 <웃음> 이제 이거 딱 먹고 회사 카페 가서 아메리카아이리카노있다 r i c a n American. American. American. a m e r 옆에서 아이스티 r 고 c a n a m e r i 서 a n American. 로 m e 로 i c 누 n a m 야 r i c a n a 니 e 아 i c 가 n American. American. a m e r i c a 해 American. American. American. a m e r i c a 그거 그래 괜찮데 은 나는 그래도 스무디만 <웃음> <웃음> 여기 정글인 정글에서 맞점중이에요저 정글 다 <웃음> 응답한다 <웃음> 리얼 밥 <방문은> 먹는 <웃음> 모습을 보게 돼 줄리 아, 미안해 난 잘못했어 맞아요 <웃음> 우리는 안 아, 나... 아유, 아유, 그래. 뭐. 이렇게 없어진 것 같은데 나도 빨리 시켜 보라김치먹고이게 아, 아, 해주세요 아, 아, 뭐? 진단으로 잘리는거 여러분 시켜가지고 이렇게 기다려들세어얘 되게 다 근데 얘는 아, 진짜 진짜 맛있어요 근데 리언이 바빠 인데 바빠 나는 중국 같대 땡큐 투 우리 바빠 이러고 있어서. 싸이. <웃음> <Sorry. 웃음> 그냥 나는 그냥 머릿 속에 진짜 많이 생각. 땡큐 투 우리 바빠. <웃음> <웃음> 맞아요. 저 오늘 생일이에요. 세일. 생일 축하합니다. 어머니가 급 <웃음> 졸리네요. 어머니, 어머니, 이 사람이 참 그래. 밥 아, 먹으면 잘 저, 잘첫 번째 질문 헤판 호빵, 호빵 스포해주세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요. 누? 이 번째도 보세요. 잠만 깐 지금 누구 밝혀졌어요? 아직? 에? 네? 누구 밝혀졌어요? 이 아, 상엽 선배님? 상엽 선배님. 이제 그만.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게 되는 거아죠 음, 이제 그만. 여러분 <웃음> 저 믿으시죠? 자 패스. 호빵 응급 그, 끝. 그, 누굴까? 콜라워 콜라 사이다. 콜라워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사사 사이다. 사이다지수김치김치나 어렸을 때 이거 많이 했지. 이가 내가 사이다 사이 사이 내가 no. no. no. no. 알아서 <not> 저 밖에 말이야. 바야 말빠빠빠아니아야빠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물만두. 물만두. 자, 그럼 마지막 라스트. 어렸을 때 되고 싶 저는 연예인 말고 축구 선수 <웃음> 잘 어울린다. 아 내가 저 그거 샀어요.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자블라니 샀었어요. 축구공, 축구공 이름이요 진짜? 응. 그때 이제 축구 한창 막 했었을 때 자블라니를 샀었어요. 그래가지고 축구를 막 했던 기억이 있어. 요 맞아, 저희 이제 아육때나 가잖아요. 여자 축구는 없나요? <웃음> 근데, 근데 건 거, 잘하는 건 아니고 잘하는 건 아닌데 그냥 좋아했었어요 공 차는 거 되게 좋아했어서 나는 멋져. 축구를 했었거든 응. 중학교 때 근데 달리기가 진짜 빨라서 축구를 정말 잘했는데 공을 무서워 음. 아. 막 달리자 애들 공차게 한참 뛰어가 싶었는데 어렸을 때. 나는 초등학교 네. 1, 2학년 때는 <웃음> 음. 아나운서 했다가 나도 아나운서 3학년때 내가 하기로 해서 순희철 선배님 런데릴라딱 쳤어 음. 근데 춤에서 아 안 <웃음> 되겠다. <웃음> 아니, 나, 안 되겠다. 왜냐면 나는 일곱 살 때도 춤추는 거 좋아해서 가수와 아, 아나운서 사이로 막 혼인하고 있었어. 나엄마는 아나운서 좋아했는데, 근데 뭔가 아나운서는 진짜 약간 나도너 네, 할아버지가 아나운서 하셨어. 나 초등학교 때막 선생님들이 아나운서 이러고 지금 준비 당근 섞던 나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말하는 거 너무 떡더 말잘 말한다고 아나운서 거 하셨는데 캐나다 응. 갔다 온 후로 원래 <웃음> 말하는 방법 같아서 그냥.